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옆에 표를 다시 추가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표에서 네모의 하살표 모양이 될때 마우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글 앞으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하고 글 뒤로 글 앞으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글 뒤로를 선택하겠습니다. 설정 그 다음 다시 자격시험에서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서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세줄 두칸짜리 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그리고 더블클릭해서 똑같이 글 뒤로 하고 글자처럼 지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설정 표의 범위를 씌워서 컨트롤 방향키 왼쪽을 하면 크기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죠. 컨트롤 방향키 아래를 하면 아래로도 커집니다. 네모의 하살표일때 원하는 자리로 옮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혀도 원하는 자리로 옮기면 표 옆에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드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표를 더블 클릭해서 글자처럼 지급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설정 마찬가지로 이 표도 더블 클릭해서 글자처럼 지급을 선택해 줍니다. 설정 그 다음 얘는 이제 글자기 때문에 스페이스로 이렇게 간격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네모의 화살표로 원하는 자리에 마음대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간격을 조정할 때는 얘를 딜리트로 지워서 간격을 조정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여기 글자랑 여기 표랑 너무 떨어지는 게좀 보기가 싫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주시냐면 표를 한줄 두칸짜리 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을 하겠습니다. 만들기.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표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표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 자격시험이란 글자를 넣어야 되니까 범위를 씌워서 여기에 넣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X 해주고 여기에서 방향키 왼쪽 해주면 커서가 깜빡이죠. 컨트롤 V 엔터 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글자도 컨트롤 X로 가져와서 방향키 왼쪽 엔터 치시고 위에다가 글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줄을 맞추고 싶으면 표 뒤에서 엔터 맞춰주시면 줄이 맞아지겠죠. 줄을 맞춰주시고 뭐 이거를 완벽하게 딱 맞추고 싶다면 글자 크기를 여기에서 조금씩 키워서 끝이 맞아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디테일이란 설정은 직접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범위 씌우고 라인의 첫 글자가 L이죠 그래서 블럭을 씌우고 L을 눌러주시면 선 모양을 바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 없음 바깥쪽으로 해주시고 안쪽도 해줄까요? 그러면 테두리선이 안 보이겠죠? 그러면 보기에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간격을 조금 가까이 붙여주면 이쁘겠네요. 오른쪽 정렬 그리고 얘는 스페이스바로 밀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적당히 간격 조절해주시면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럭 씌워서 컨트롤 방향키로 크기 조절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크기 조절해가면서 쓰시면 됩니다.